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조금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볼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몸의 좌우 이동 체중의 좌우 이동이 있죠 이 좌우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공의 힘은 훨씬 더잘 전달이 되게 되지만 그만큼 컨택의 실수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간 것보다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덜 돌아오면 뒷당성 많이 돌아오게 되면 탑볼성 혹은 돌아올 때 체중이 앞쪽에 실리게 되면 센크성 혹은 찍어치는 깎아치는 그런 잘못된 스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체중을 조금 더 잡아놓고 거리를 더 멀리 보내는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체중 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우드, 아이언, 그리고 아이언은 번호별마다 공의 위치가 다 다르게 되죠.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공을 중앙 혹은 클럽을 중앙에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셋업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공의 위치와 내 체중의 중심점이 같은 곳을 잇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체중의 이동 없이 스윙을 한다면은 공을 쓰러 치는 스윙을 하게 되겠죠 중심점에 이동이 없이 공을 치다 보니까 공의 위치는 스윙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찍어 치는, 올려 치는 스윙이 아니라 쓰러 치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찍어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스윙 때 몸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왼쪽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을 찍어 칠수 있게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축의 좌우 이동 혹은 앞뒤 이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타 맞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쇼다이언이나 미드라이언의 경우 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컨택을 만들어서 거리를 늘리려면 볼의 위치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중앙에 유지를 하시되 내 몸의 중심점, 스윙의 중심점의 위치를 공보다 살짝 왼쪽으로 머리의 위치는 공 위에 두시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체중은 왼쪽에 있는 이런 셋업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체중이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오른발의 안쪽에 혹은 왼발 발바닥 전체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스윙의 중심점의 위치를 공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은 다운스윙 때별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클럽을 아래로 내려치기만 하셔도 아주 쉽게 공을 찍어 치고 눌러 칠수 있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벼운 힘으로도 훨씬 더 공에 많은 힘을 전달할 을수가 있게 되죠. 물론 축의 좌우 이동과 앞뒤 이동이 없기 때문에 스위 스팟에 공을 맞출 확률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클럽은 7번 아이언이고 9번 아이언, 짧은 아이언 또한 공을 굳이 오른쪽에 놓을 필요 없이 스윙의 중심점은 공보다 앞에 가 있지만 공이 오른쪽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때역체중 이동을 할수 있게 되니까 공은 똑같이 중앙에 위치시켜놓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점만 공보다 앞으로 이동시켜주시면 은쇼다이언도 어렵지 않게 훨씬 더 쉽게 공을 찍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다이언에서 나오는 거리의 손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이 방법은 웨지샷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짧은 어프로치가 아닌 스윙을 해야 되는 웨지샷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공은 중앙 굳이 오른쪽에 놓을 필요 없이 중앙 몸의 중심점만 공보다 왼쪽으로 이동시켜주신다면 짧은 스윙을 하던 큰 스윙을 하던 아주 손쉽고 수월하게 공을 찍어 치고 눌러 칠 수가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스피량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롱 아이언, 4번 아이언의 경우에도 볼은 중앙보다 아주 약간 왼쪽에 둔 상태에서 몸의 중심점, 스윙의 중심점을 공과 같은 곳에 위치시켜주신다면 백스윙 탑에서도 그 중심점이 유지가 되게 오른발 안쪽 혹은 왼발의 발 전체를 밟아주시면서 스윙을 올라가시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 그대로 클럽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윙의 중심점과 공의 위치가 일치를 하면서 공을 찍어 치거나 올려 치지 않는 쓰러칠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롱아이언도 훨씬 더 공이 쉽게 떠서 가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스위 스팟에 잘 맞게 되니까 거리는 더 쉽게 나오게 되고요 안정적인 방향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클럽도 클럽이 더 길어지고 공이 더 왼쪽으로 가게 되지만 우드나 유틸리티의 경우에도 공을 올려치게 되면 뒷당성 볼이 나오거나 혹은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손목으로 풀어쳐야 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스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수 없이 공을 쓸어치면서 컨택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와 내 스윙의 중심점을 맞춰주시거나 공의 뒤쪽 끝부분을 맞춰주신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클럽이 아래쪽을 향하고 아래쪽을 향한 상태에서 공을 맞는 쓰러치거나 혹은 아래쪽을 향하자마자 올라가면서 공을 치는 아주 약간의 어퍼블로우 뒷땅이 나오지 않을 아주 약간의 어퍼블로우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드나 유틸리티에서도 큰 미스샷 없이 공을 좀더스위스팟에 편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편하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우리 가방에 있는 체 중에 가장 긴 채고 공이 가장 왼쪽에 가 있는 채입니다 그렇다면 스윙의 중심점과 공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몸이 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우리가 공을 굳이 찍어 치거나 쓸어 칠 필요가 없겠죠 그 이유는 어퍼블로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드라이버의 스윙에서 공은 T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명보다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준점으로 잡는 땅의 위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몸의 중심점, 스윙의 중심점과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점, 스윙의 중심점을 셋업 잡았을 때 헤드의 뒤편 부분에 맞추게 해주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좌우 이동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백스윙, 그 상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의 약간의 뒷부분이 스윙의 최저점 그 후에 올라가면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아주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오게 되면서 몸의 좌우축 이동, 앞뒤축 이동이 없는 상태로 공을 치기 때문에 클럽패스가 틀어지거나 공을 토우나 힐 쪽에 맞는 미스샷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중앙에 공이 쉽게 맞기 때문에 훨씬 더먼 비거리,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볼르 치실 때더 많은 힘을 쓰기 위해서 몸의 좌우 이동을 만들어내면서 축을 흔들리게 만드는 아니라 스윙의 중심점 자체를 찍어치기 위해서, 쓰러치기 위해서, 올려치기 위해서 공의 위치에 맞게 옮겨주시면서 스윙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적은 힘을 들이고도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도 더 정확한 타점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미스 없이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쉽게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훨씬 더 편안한 방법으로 스위 스팟에 맞출 수 있는 스윙의 중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